어 응. 화성 가가지고 갈륨 좀 먹자. 갈륨 잡해야될것 저... 같은데. 오케이. 괜찮은게? 네 아크잉 어. 있지? 어? 아크잉 있지? 아크잉이 뭔데? 나는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거. 없을? 몰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있긴 있을 거야 오케이 음 그래도 이건 그거 쓰는 건 응응 음. 해버리자 오늘도 자정되기 전까지 워프레임 돌리다 꺼야겠다 자정 후에도 돌려야지 뭐응나 음, 오늘 빨리 자려고 내일 어디 간다 어디 간 내일 아침부터 나갔다 와야 된다 장보러 장보로 <웃음> 인생이구나 그렇지 잘래 잘래 근데 니네 이마트 안 가나 요새 이마트 요즘? 그 일렉트로마트인가? 거기 거기서 저, 전자제품 살거면 거기서 한 번씩 사봐 헤드셋같은거 왜 인터넷 근데... 어 인터넷 보서 사이 팔지 싼건 싼 거는 싼 아닌데 응. 뭐 하나 쓸지 데아 그거? 인터넷 그 인터넷 가격보다 싸다. 나쁘지 않지. 그럼 뭐야? 야 여기 아야탄 엠버별아이 뭐야? 엠버별은 <웃음> 여기서. 근데 여기 어디야? 야 화성 화성의 유. 음. 왜 여기서 템잘 나옴? 음 그거 모르겠다. 그냥 암살하는 게 최고긴. 음. 암살은 뭐말 그대로 보스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야 근데 니꺼 네 디스코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하다가 끝마디가 안 들린다. 어, 기분 탓이다. 응. 내 수준대네 여기 그냥. 니십재 여기. 상자 좀 뜯다 보면 아마 칼륨 몇개뜯 오케이 칼륨 몇개 뜨겠지 칼륨 근데 이게 어느 게 템이 들어있는 상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 아 그거는 나중에 모두적당히거 음. 쉽게 볼수 있다 아엑시모스 미친놈 딱 혹시 모르니까 구석구석 뒤져볼게 아 젠철티브 블레이 아이씨 다 죽어라. 갈륨 그냥 걸어다니면 주, 피, 주, 워지제 떨어, 그냥 떨어지면. 떨어 주워져. 어. 음. 상자 깨가지고 죽거나 해가지고 어쨌든 죽는데. 근데 뭐가 상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건 또 모드가 따로 있는데, 모드를 끼우면 죽이실걸. 음. 아, 그냥 템 파밍 하는데 오래 걸리겠네. 한방 깨는데 템을 찾으러 다니라는거지 음. 지금같은 경우 특정 템을 노리고 오면 안뜬안 뜨... 안 뜬다고 가끔 안 뜬다 음. 무조건 뜨는 것도 아예? 그렇지 모든 템이 그렇다 아마 이거... 지금 돌려두면 응. 응아나 이거 템작이 할 때마다 이거 템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템작만 견디면은 뭐으다된 응. 음. 그 템작이 진짜 중요한데. 유일하게 템작으로 안 되는 거. 뭔데? 변질이다. 변질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몇개 있는데. 한게 낫지 않나, 그러면? 그때는, 그, 무기 슬롯 자체를 늘려야기 음. 필요한 거. 음, 아, 무기 슬롯. 그 슬롯은 워프레임 슬롯, 혼자 슬 아, 근데 진짜. 잘... 하 늘리고 싶어 늘린다 어 근데 이거 진짜 그거 되네 안나온다 슬롯, 슬롯하고 그외 장식물이 있다 이거 아 장식? 아그 우주선 꾸미는 거? 우주선 꾸미는 거 워프레임 꾸미는 거 스킨 같다 다? 어 그런 거다 캐시 아. 0개는 이벤트로 풀어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응. 음. 아나 우주선 간지 나는 걸로 바꾸고 싶다 우주선 간지 찾기 힘들다 그런데 있는데 상자 들고 있나? 어, 상자 들고 있다. 갈륨이 떴을까? 안 떴다. 안뜬것 같다. 이것도 다 부셔봐야 되지. 열어보고. 어, 보이면 다 부숴라 그지 아마 많이 뜬게 필드론 샘플 그럼? 그런... 음... 나중에 필드론 샘플 필요한면뭐 픽스 필드 오케이. 칼륨 주세요, 칼륨, 모르픽스 칼륨 말고, 칼륨을 주, 달라고 해야지. 진짜 칼륨 주는 거아니야나 54달라고. 모르픽스는 뭐야, 근데? 모르픽스 나중에 많이 쓴다, 그거 또. 주워둘게. 비교적으로 지 많... 나름 레어템이거든. 음. 두 개나 주웠다. 큐빅 다이오드. 그거는, 에이션트 힐러스도 설 아, 그래. 니네 갖고 있는 그거 만들라고도 하는데. 그건 좀 비게 만들어야 되지. 어. 지금은 갈라틴 만들고. 말고 또하면 이거는... 그것도 갈륨 필요하다. 어, 뭐, 갈륨은, 나 이거. 화성 몇판 돌리다 보면 가득 차있 차이... 그런가. 나는 이미 40개 모였거든. 그래 나도 그럼 그래 모아야겠다 아 엑시문 이름에 엑, 엑시문 응 위해라 니는 아, 아직 뜰 일이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 니 때문에 쩡하 니가 네, <웃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뜬다 지금 저기. 그런데 아그 혼자 20이 있네 레벨 가끔 저런 혼종새끼들이 존재 음. 나 때문에 이것도 계속 뜨고 갈륨 잘안 뜨는 것 같은데. 아, 씨, 실바에 니스 이게, 좀 연할 거라, 거로... 음, 레벨이 아직 만렙이 음, 안 돼가지고, <웃음> 음. <웃음> 이안 나온다. 야, 이거 갈륨이 잘안 나와. 큐빅 다이어그는 자주 나온다. <웃음> 그러니까. 적고 다 쓰는 거지. 어, 엄청 많이 나온다. 알겠다 또... 뭐, 좋은 거니까 저래해놓겠지. 그렇겠지. 저렇게 표시까지 따로 좋은 거지. 싹둑. 참고, 쟤들은 뭐, 니가 적당히 후드를 펴면 죽을래. 어, 그냥 잡아. 이십 넷짜리 빼고는 다 내가 잡을 만한 애들이다. 다 잡을 수 있는 거다. 가서 다 쓸어버려라, 그냥. 애칼 써도 된다. 입절 써라, 그냥. 귀찮은 아, 나 템, 템을 먼저 잡고 있다. 템 찾네. 맵 잡고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 지금 이게 크로스 파이어 미션이라서 응. 이 애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아 큐빅 다이오드 말고 좀딴거안 돼. 이 시끼 어? 저거는 설마? 설마 저거는? 뭐가? 저거는 있다고 여기? 순간... 반짝반짝 어, 없어야 그게 되는 거야 특별 유닛 출연 그런 게뜨거 그게 되면 음. 아마 엑시무스가 또 뜨는 거든 상자 한번 털어볼까 여기 상자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비교적으로 적네 여기도 없지 일단 보안 경고 한번 해제하고 적에 대해서는 가끔씩 문이 잠겨있는 경우 음 드리니어보다는 코퍼스가 저기까지 존나 자주 하니까, 알아듣는 게 좀. 오케이. 아, 근데, 여기 왜 템이 없지? 오케이, 많이 안? 어 많이 없어가지고 템 파밍 할게 없다. 좀더 좋은 미션을 좀 찾아봐. 뭐야, 이거. 아, 진짜 안니 뭐가 없다, 여기. 아, 실바에니지스, 이거 랩, 랩이야. 안... 영안뜬 음. 없습니다. 햄이 안 떴... 안떴안뜬거 하나도 안 떴는데 갈려면 하나도 안떴 다음 미션을 갈아타자 네. 생... 생존 하면 좀... 생존이 잘 뜬다 생존. 생존으로 생존 할래 근데 생존은 여기적이 계속 돌아다니 응. 근데 크레딧은 생각보다 많이 준다 어 오래 버티면 오래 버티고 보상이 두둑해지니까 응. 갈륨이 몇개 필요한데? 한개 필요하 어? 나세 개. 갈륨 어, 얻었는데? 한개 얻었네 지금? 네가나한개 얻었는데 니보상 아이템 보상돼있는 아, 아이템 보상 어디서 보냐 다시 그... ESC 누르면 게임 종료 위에 마지막 미션 걸고 그럼 어나 갈륨이 없어 아못 어, 얻었나? 나만 얻었나? <웃음> 하나 뜨는데 그냥 해보자 일단 생존이라도 어, 잠만 어..이거 뭐지? 필요한것좀 조금.. 좀. 네. 이거 모딩을 좀 갈아야돼, 일지 아.. 공속모드 깔라하니까 이씨 튕기네 공격모드로 튕기네 응씨 음. 근데 네, 이러면 안돼 친구 어디가 일단, 일단은 부족하더라, 대충이라도 끼워놔 역시 그래? 고아놓지고아놓을게 없네 들이날서 이니시에이트 개스 다오 이팔 가지고는 꽂아놓을 게 없네 뭐래 <웃음> <이니시에이터>. 계속... <웃음> 다음, 다음 화성 음. 자, 생, 포 발굴, 아, 발굴도 괜찮고 괜찮은거? 없나? 아, 발굴 그거 아디가그 지키는거 균열 있다. <웃음> 균열도 경겸해서 진... 어? 괜찮은걸로 하죠 자, 혹시 성형을 뜨면은 없지? 응 음. 바로 시작이다. 수 있는 거 있으면 꽂아서 오세요. 어? 그 성유물 꽂을 거 있나 지금? 리스 S8. 어 S3. 그런 L2. 그런 거 그냥 꽂아라. 하나고 하나만 꽂을 수있든뭘뭘 뿐기나 할까? S8이 좋나? 포르마 설계도가 커먼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뜨. 뜬...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보자. 포르마가 잘 뜨는 걸로 해. 나중에 포르마 많이 쓰거든. 오케이. 포르마는 이걸로... 진짜 많이 쓴다. 포르마로 하... 골랐다. 포르마 높은 걸 쓰는 게 막. 음... 포르마가 아, 자주, 음... 엄청 자주 쓰기아저 유물 깐 거가. 어, 이건 유물 미션이다. 음... 이게 선멸인데 유물이거든. 개꿀이. <웃음> 그렇네. 그냥 선멸 유물이면 존나 개꿀이지. 여기 떨어진거 맞나? 아닌데. 아, 저기네. 아 어, 위에 상자인데 어 상자 털고 오자 없나 뭐 어, 갈륨은 안 떴다 와이씨 커러키드 떴뭐 유물 미션이니까 커러키드 가 같... 어, 뭐야 이거 필드론 샘플 야, 니도 와. 커러. 응. 냉장잘 된다. 티드 경고 한번 깨주고. 커러티드 헤비, 헤비. 이잖 참고로 커럽티드 붙는 응. 저 새끼들을 응. 다른 애들에 비해서 쎄다고? 조금 쎄다 조금 갈륨이 안 나오네 상자를 다 때려 부쉈는데세파로과성정 <웃음> 찾기 발드 위에 상자가 있고 저기도 가끔 보고로 음. 여기에서 다 모아 응와뭐안떴지 음. 뭐 와. 유물 열렸대 유물 뭐하면 열리는데 반응물 10개 다 모으면 되나? 반응물을 모으면 어다 열었다 다 모았다 근데 여기 갈륨 나오는 거 맞나 이 화성 미션니까 이 음.. 나오겠지 뭐 일단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녀 어차피 섬멸이니까 여유도 음. 뭐야 왜 레그 먹어야 돼 움직이면 레그 먹어 뭐 없지 여기 픽스는.. 픽스는 자주.. 갈륨을.. 갈륨.. 갈룸... 어디가.. 갔 갈륨 어디가.. 갔 생각보다 없네 그러니까.. 뚝배기다. 포카남 열기. 내 시바리스 앞에서 이미 방벽을 건. 내 관류가. 가 조작이 쉬워진 것 같... 조작 성능 자체는 꽤 나, 애매한 아 새끼야 경보 올려 위가 땜파이 어? 갈륨 두개 먹었다 어 축하한다 아. 이제 만들 수아 하나 더 모아야 된다 나만 하나 잡자. 아 이거 갈륨 무슨 과... 초록 색깔 깨니까 나오는데 초록 색깔? 응 초록 색깔 주먹으로 뺐는데 갈륨 두개 나왔어 뭔지 모르겠다 그아 초록색 돌땡이 뭐야 아씨 자석 피해 극혐 만화 다 갈려나갔다 <웃음> 아 진짜 자석 피해받으면 은 만화 갈려 나머지 별로 피도 깔기는데 어 피는 거의 안 깔고 대신에 시드가깔지어 아, 제랄 다시 모아야 되네 시드야뭐 금방 재생하니까 상관 체력이 뭔데 아니 쟤에 뭔냐 딴게 뭔데 드리니얼 언네아 모르픽스 밖에 안뜨는나 모르픽스 더 많이 뜬다 더 모르픽스는 참자준다 컨택트 타깃불 스트립 <목소리> 가자 여기 높다 이게 다음 지역입니다. 아 서, 반갑다. 섬열은 생각보다 맵이 길더라. 어, 맵은 듣는데뭐 잡을. 숫자가 확확 줄어들어. 강공격으로 내 지금 빨리 주. 중... 음. 아 꺼져 꺼져. 이거 보자 애들 막 죽여도 나오나 보네 반응물질 죽여도 나오지 아마 아왜 계속 모르픽스 나오냐 고시다 그러게요. 에너지가 가득 찼다. 너의 분노를 해방해 보아 필드론 샘플도 자꾸 나오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뭐 어, 칼륨 디포짓. 뭐야? 먹었나? 어디 있는데? 없는 거기 있을 텐데. 먹었음? 먹었을 텐데? 먹어서 없어. 없나 보다. 어, 그 ESC 눌러가지고, 아, ESC 가. 아, 그 ESC의 미션 중단하기. 어, 위에 거 봅니까. 나는 지금 갈륨 두개먹어나 갈륨 네 개. 그럼 안됐어 그러면 바로 무시하고 들어갈 거 아니면, 들어가도 되나? 끝났지 이제. 니가 빠져. 아 근데 여기 경험치 작이 너무 잘 된다. 왜지 몰라도. 엄청. 어 커럽티드 때문에. 유물 미션은 다른 동네별 때, 어 다른 동네별 때보다 더잘 들어오는데. 커럽티드는 오 오로킨 쪽이거든. 음. 오로킨 가면 쟤다 이름에 커럽티드 개들이 개꿀이네. 지금 개들이이렇게 우리 레벨에 레벨에 커르티드가 랩작은 잘돼 갑시다 상자를 뜯 생각보다 칼륨 들어가는 레시피가 많더라 어 레시피에 갈륨은 어? 야, 열론. 음? 어, 조각상. 난 죽는다 일단. 와서 주워라, 얼른 주워라. 여, 안쪽이. 요거. 조각상. 이거? 그거 주운 다음에 지금까지 별. 음. 별을. 별을 거기다 놓는 오너으면 되겠네 이제 엔도를 한 번에 천몇 개씩 주는 오 뭐야 아저리 쓰는 거는 사실 게임 좀돌이다 보면 전방은 못 봐가지고 난 지금 딱히 그 조각상 교환을 별 이게 음. 너무 시시한데 크레딧이라도 좀더묶자좀럼창작감이 열심히 상자 강화뭐지저 뭐... 위에도 또 있나? 또 있네 상자 있나? 이놈없데 이 상자 까는데 은근 맞나 보네 나는 이 상자를 상자를 자동 발견해 음. 끼워놨거든 지금 그래서 이런 게다 보여 아왜 나도 보이더라 그 니가 한거 내가 껴놓은 게 보이니 어 가끔씩 보이, 보이는 것같은데막 뜨던데 육각형으로 육각형 아 렉스 아... 프라임이 났냐 브레튼 프라임이 났냐 그냥 님님 아무거나 아라 브레튼이 났냐 나... 브레튼이 낫지 않나 렉스가 뭔지 기억이 안나 아씨 아... 포르마가 나. 브레튼은 뭔지 나도 알거든 렉스는 뭔지 모르겠다 아 포르마가 기냐 음... 응? 자비가 없네 포르마가 났 갈륨 4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주조소에다 주조 돌리자. 어, 돌려라. 우리 다잔여물도 우리는 내일도 워프레임 하다 그거 될것 같다. <웃음> 아마 그거 될것 같다. 같다. 응. 뭐더라? 갈라틴. 아이템 제작하겠습니까? 네. 제작 준비 완료라 됐는데. 제작 클린 제작해라 시작 어, 어디서 시작하노? 어, 주주소에서 그냥 클릭하면 시작함아 음. 시작되고 있다 어 12시간 그거... 걸린다 딱 12시간 짧네? 내일이면 되겠네 트윈 바솔크도 좋나? 트윈 바솔크면은 내가 되고 있는 양 도끼가, 쌍 도끼가 응쌍 도끼 트윈 적혀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내가 써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안 네, 좋나 역시 랩 뭐든 하든 뭘 하든 랩자 작 그냥 근데 그게 그게 네가 좋아 보이는데 칼이랑 방패 같이 있는 거 불나고 아.. 이름 까먹었다 이거 이지스 어 만들까 뭐 나중에 음, 나중에 재료 되면 뭐. 어 그거 갈륨 좀 모아가지고 해야겠다.